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제가 전동 킥보드를 보시다시피 레드윙 GT 입니다 일단 이 제품은 인터넷으로 배송이 됐는데요 조립이 굉장히 쉽더라고요 바로 차에 실어서 공원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세우면 바로 펴집니다 그리고 핸들 바로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서스펜션이 앞뒤로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통통 튀어도 굉장히 충격 흡수가 잘 되는 편입니다 브레이크 양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전원은 누르고 있으면 켜지고 꺼집니다 이 모드를 통해서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속도 그리고 배터리 양 전체 주행 거리까지 나옵니다 낮이기 때문에 밝아서 조명은 안보이겠지만 여기에 조명을 ON 해주면 전체적으로 라이트가 켜집니다 클락션 클락션이 여기 빨간색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소리는 자 그리고 레드윙 GT의 장점은 키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핸들 높이는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높여서 맞춰서 타보면 좀더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앞에 가방거리가 있어요. 가방거리가 있어서 가방 이렇게 걸어주시면 편하게 탈수 있겠죠? 하진에 이제 오르막길을 이따가 좀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접는 네, 마법은 아까 필때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되는데 되게 쉬워요 이 빨간색 레버를 눌러주시고 그냥 쭉 누르시면 이렇게 접힙니다 이 상태로 실으셔도 되고 만약에 핸들이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또 나사를 풀어서 핸들을 이렇게 내려만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차에 실으면 되는 거죠